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4회 일요일 방송 대분류 특이 패턴입니다. 1004회 유튜브 방송은 요 어제 토요일이죠. 로또 추첨이 끝난 후에 복귀 방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일요일은 대분류 특이 패턴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별난 카페 자료는 유튜브 방송은 다른 분들 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어, 다른 분들은 어, 최근 어, 그몇 회차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는데요. 어, 제가 어, 올려드리는 자료들은 어, 항상 1에서부터입니다. 로또 1에서부터 로또 1에서부터 천회까지 아니, 현재까지 오늘이 이제 0 4회니까 1003회까지 1에서부터 1003회까지 통계 자료를 어, 가지고 여기 올려 드리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냐면 지금 적중률이 높죠. 적중률이 높아요. 그렇게 하고 어, 이 제가 올려 드리면서 어, 이렇게 여러 말을 아, 안 하는 편이죠? 말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괜히 그말 많이 해서 복잡해지는 것을 구독하시는 분들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간, 간결하고 가능하면 간결하고 명료하게 올려드리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이제 꾸준히 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당히 어, 신뢰를 할, 할 만하시죠? 뭐냐면 적중률이 그래도 상당히 높잖아요. 물론 뭐 로또니까 어, 100%라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어도 어, 그래도 어, 이래서부터 현재까지를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거라 어, 자료의 신빙성은 있을 겁니다. 어, 그러니만큼 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유튜브 방송은 이 댓글이나 이런 게좀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 좀 어,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어, 부탁드립니다. 어, 천사의 대불류입니다. 세계 어, 그룹으로 나누죠.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해서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이번에는 3그룹이 좀 대상수가 좀 적죠 어, 이 적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적어도 오히려 적을 때가 또더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적다고 무시하지는 마시고요 잘 살펴보시고 없으면 버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어, 물론 이거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 보면 항상 0에서 4예요. 어, 1그룹을 다시 두개 그룹으로 나누면 2월 수와 2월 수로 나눕니다. 어, 또 2그룹은 어, 3중복, 2중복 기타인데요. 어, 이번 주에는 어, 3중복이 없어요. 그리고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2중복이 어, 이번 주에도 필터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2중복에서 우선 먼저 찾아보시고. 어, 기타에서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3그룹은 세개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복 27, 2중복은 6하고 41, 기타는 어, 33, 37, 이렇습니다. 음, 이번에는 3그룹이 대상수가 적어서, 어, 물론 전멸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무시하지는, 어, 하시지는 마세요. 어, 꼼꼼히 살펴보시고 버릴 때 버리더라도요 어, 오히려 대상수가 적을 때더잘 나온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 특이 패턴 지난주에 흐름을 이어왔죠 한 그룹은 이제 상황이 종료됐고 한 그룹은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이어온 거예요 어, 대상수는 세수였죠 14 29 3 1 여기서 1.5개가 나왔습니다. 29하고 30일이 출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번 주에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이번 주에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대상수가 세수밖에안 돼서 이번 주에 전멸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흐름을 이어간다면 여기서 2월 수 2개를 빼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29하고 30일이 이월수, 2월, 2월 대상이죠. 투수를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지금 그 우리 삼수 필출 삼수클럽 로또 헌터 거기에다가는 이번 주에 2월 수는 여기 세수에서 찾아보세요 하고 올려드렸어요. 거기에 그 세수 중에 이 30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30일이 이게 흐름을 이어가려면 30일이 지워져야 되잖아요. 이게 좀 멸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 그, 어, 필출 삼수클럽에 올린 세수 중에서 또한 수를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남은 수는 이제 두 수죠. 그래서 우선 먼저 그두 수, 2수, 두 수에서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 30일까지 다시 찾아보시고, 없으면, 나머지 수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아 지금, 필출 삼수클럽에 올려놨습니다. 헌터 연구실에 올려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 지난주에 이거하고 같이 올려드린 게 있죠. 예, 참고하시라고 올렸던 건데, 여기는 대상수가 많습니다. 둘, 넷, 6, 8, 9덟수인가요 둘, 넷, 6, 8, 9덟아수에요 대상수는 9홉수가 됩니다. 어, 여기 14, 29, 31. 이거는 이제 흐름을 이어가려면, 어, 이제 이 전멸을 해야 되는 건데, 어, 이거는 세수밖에 안 되니까 좌측은 전멸할, 수, 전멸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세수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또 출해, 서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대상수가 9수나 되기 때문에 대상수가 9수가 되는 것이 퐁당퐁당 8연속 온 거는 상당히 많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적어도 한수 이상은 출할 거라고 봐요. 이 별난카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또 전멸을 해서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상수가 9수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좌측은 어, 전멸을 해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면은 우측은 아, 여기 출혈에서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우측에서는 한수 이상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천사의 어,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그 천삼해에 1 1 연속에서 상황이 종료됐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룹을 가져왔습니다. 아, 여기는 대상수가 6수예요. 아, 지난주에도 6수였던 것이 이제 11연속에서 끝났죠. 이제 이건 7년속입니다 5, 8, 26, 32, 35, 42 이렇게 해서 이번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대상수가 6수나 됩니다. 이것도 역시 숫자가 많죠. 많기 때문에 여기는 수를 해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 어, 특이 패턴 자료들을 어, 상당히 오래도록 오랜 래 기간 동안 이걸 살펴봐온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한수 이상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이어간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제 이제 7연소까지 온 거예요. 때문에. 여기는 한수 이상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찾아봐서 없으면 그냥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버리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이어갈 거냐 한 수출을 해서 흐름을 이어갈 거냐 아니면 전멸을 해서 이제 상황이 종료될 거냐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 지금 필출 삼수 클럽의 헌터 연구실에 어, 2월 대상수를, 세수를 올려놨어요. 아, 그거 참고하시고요. 아, 여기 필출 상수크럽 들어가시려면 아,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화면 밑에, 화면 아래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마치겠습니다.